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2탄 초급편 필모라와 굿믹스 맥스입니다. 두 프로그램을 초급으로 정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한과 기능적인 부분들이 살짝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입문 프로그램들처럼 서로의 장단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혼합해서 사용하기에는 기능이 또 나쁘지 않아서 그 또한 애매하기 때문에 초급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프로그램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만큼 오늘은 비교를 중점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으니 보시면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비교해 볼 부분은 회사와 가격입니다.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회사 언더쉐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곰 믹스 맥스는 우리나라 회사 곰 랩에서 만들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필머라는 일주일 무료 사용 후 결제 시 1년 구독, 평생 구독권이 있고 이두 라이센스들은 한번 구매 시 버전이 바뀌더라도 추가 구매 없이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반면에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2주 무료 사용 후 결제 시 1년 구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필모라보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하지만 1년 뒤 재결제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모라, 단기적으로 본다면 곰 믹스 맥스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해볼 부분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각 프로그램 안에 제공하고 있는 효과 및 유료 효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만큼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들과 다양한 종류의 효과들이 있으며 세련되어 있는 템플릿들입니다. 반면에 곰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치고 제공해주고 있는 효과들이 나쁘지 않지만 투박합니다. 유료 효과로는 각각 필모라는 필름 스톡, 곰믹스 맥스는 곰믹스 마켓이 있습니다. 필름 스톡은 양이 많아서 선택권이 넓은 만큼 비싸지만 퀄리티가 좋고 곰믹스 마켓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퀄도 나쁘지 않아 가성비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유료효과 모두 라이선스 규정이 까다로우니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비교해볼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과 장단점입니다. 우선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두 프로그램 역시 기능이 거의 비슷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한계치도 거의 비슷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 편집 같은 경우에는 둘다 단축키를 변경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없는 영상은 카 편집이 괜찮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이는 오디오 파형이 없어서 오디오를 따로 불러와서 두 클립을 한꺼번에 분할해야 했고 또 클립을 일일이 클릭하면서 분할해야 했기에 그런 점이 불편했고 반면에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파형이 있고 인디게이터가 있는 곳에서 간단하게 분할이 되고 의외로 섬세한 컷 편집도 가능해서 컷 편집 부분은 필모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클립 길이를 조절하는 트림 기능은 곰 믹스 맥스는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했지만 필모라는 트림 시 자동 리플 기능을 끄고 사용해야 했으며 한번더 선택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곰 믹스 맥스가 직관적이고 좋았습니다. 키프레임 및 마스크 부분은 두 작업 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곱믹스 맥스가 좀더 다양하고 섬세하게 응용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곰믹스 맥스만의 단점은 트랜지션을 넣는 방법과 자막을 넣는 것이 생각보다 불편했고 필모라만의 단점은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원을 받아 사용해봤을 때 괜찮게 사용이 돼서 만족이 됐지만 초급 프로그램치고 금액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프로그램 다 해당하는 소소한 단점들은 타임라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로 움직이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Alt를 누르고 휠을 굴려야 되는 불필요한 행위가 있어서 아쉬웠고 공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Shift를 눌러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야 했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마다 해당하는 장점은 홍보음이 마케팅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각각 필름스톱과 곤믹스 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고 필모라는 튜토리얼 채널 또 곤믹스 맥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저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밴믹스처럼 곤믹스 역시 전 버전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앞으로 편집을 하실 거면 트랙을 쌓아가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곤믹스 맥스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비교해볼 부분은 사양 및 최적화 부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두 프로그램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최소 사양이므로 무조건 그보다 높게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백업 기능은 두 프로그램 다 가능하고 프로젝트 설정 역시 거의 비슷하지만 프록시 모드나 미리보기 렌더링 기능으로 필모라가 최적화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 갑자기 다운되거나 다운된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왔을 때 다운된 프로젝트를 복구하는 거는 두 프로그램 다 됐다 안 됐다 정확히 가늠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딩 및 파일 형식에 대해서는 곰 믹스 맥스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럼 두 프로그램들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엄청 화려하게 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꾸며서 잘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과 마스크 기능이 필모라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꾸며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해 필모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좋지만 응용적인 부분은 조금 뭔가 아쉬웠고 곰 믹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능은 조금 뭔가 아쉽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았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2탄 초급편을 알아봤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두 프로그램들이 포지션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두 프로그램 다 나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의 튜토리얼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3탄 중급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